h u y 가짓한집 여러 가게다이게 아, 이렇게. 짓고 응. 부자 집 이렇게. 아, 아, 까심게 아, 내밀고 아, 이이렇이 이렇게. 아, 이렇게. 아, 이 아, 이 아, 이렇 이렇게. 아, 이렇게. 아, 이렇게. 아, 이 이렇게. 아, 이렇게. 아, 그 쌍둥이 아래 옷집에서 아이 많이 낳았다고 말썽만아이시지 못하고 갑니다 산가가 얼싸 줘다둥둥둥둥내 사랑아 너랑 노재가리 대침머리 상터 폭동구 사단하고 자반뒤집기라 뜨겁고사달 어서 사서저 서울 남대문 그부안다알다 네 좋다 두둥둥 내 아내 사 시집살이 자란다고소문간 어, 통째지 날렸는데 본대 머리 시가을 아, 시칼자를 만지나 장님이 상통을 들면 점은 개개명복으로 빼내기니. 그렇지. 눈이 좀 의미 멀었어. 어 행경도 원산들로 토골세이 빠지도 하고 응. 밤은 종지금 나와도 됐네한번 도부를 나가. 응. 예에으 얼싸, 좋다, 도둑 봄부심 가미로구나아이야, 에이아, 어찌 다 채갔다? 무엇이가? 남산 독수리가 한 마리. 한 마리 남은 거 쥐가 꽁무니를 밥 먹었구나. 그래서. 우생의 방아전지줄 본인이 알지만 내가 지지고 복에 복초으로 먹었다. 잘 먹었다. 어, 다 줘, 다 줘, 두둥